How are you? 자 오늘은 꿀잼 만화 위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KJ팬님의 뭔가 많이 이상한 체인소맨 요약 꿀잼 며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체인소맨 나와가지고 뺨 따고 날리고 뽀찌따 전기톱 그리고 마키마시 어? 에이 에이 에이 아... 요약의 요약인 것인가? 자 옛날 옛날에 한 마을 잠깐만, 마을의 상태가 이거 야 잠깐만 마을이 잘못 온것 같아 나뭇잎 마을이잖아 여기는 <웃음> 어찌됐든뭐 이상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댄지와 그리고 뽀지다 일어나 우. 자자 어 댄지 아프잖아 이 자식아. 음, 어 나도 아팠어. 어, 미안 뽀찌다 <웃음> 뭐야 이것들? 아야? <웃음> 오늘도 평화로운 댄지와 뽀찌다 오케이 준비됐어. 준비 go go.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댄지와 포치타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 이거 뭐 보는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아 맞아요 지금 댄지가비 때문에 음, 눈도 팔고 그리고 콩팥도 하나 팔고요 아... 거기에다가 내가! <웃음> 내가 고자라니! <웃음> 계란도 한쪽 야무지게 팔아버렸습니다 잠깐만 저거 다 썰러온거야? 오케이 어치다 준비됐니? 우우우우우우. <웃음> <웃음> 나무들 또 잔뜩 베가지고 요것도 팔아 주고요. 어. 그때. 뭐지? 해물의 사운드 가 들려옵니다. 어? 누구야? 한번 살펴보니 그렇지. 이라만에 굉장히 불쌍하게 죽은 토마토의 악마. 이리와! 아! 어떡해 또마탑가 또마, 바로 톡바톡 캐첩행 음, 에이, 에이, 에이. 돈이다 돈돈돈돈돈돈아 그래요 야코자 보스가 데빌런터 임무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러 왔습니다 그렇지 요번 미션 정상금액이야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거기에다가 요거 빼고 빚 빼고 공과금 빼고 모두 또 전기세 다 빼면은 자자자. 어? 내가 빨돈 사탕 먹으면 천원 줌. 키키. 왜? 이걸? 아천 원은 못 참지. <웃음> 천원 따위 에 굴복할 줄이야. <웃음> 아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아, 창고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덴지와 포치타. 음. 오늘도 여전히 사이가 좋습니다. 포치타 귀여운 거 봐. 맛있다. 자, 너한 입, 나한 입, 너한 입, 나한 입. 식빵도 나눠 먹는 아주 사이가 좋은 두 콤비. 음, 와이. 그때 시간은 거슬러 과거로 갑니다. 덴지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거의 뭐, 빚더미, 3억 6천의 빚을 남기고 그냥, 하늘로 빤쓰러내버렸어요 뭐지? 이건 아니잖아! 그때 쓰러져 있는 웬, 음, 댕이 전기톱 댕댕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야 배고파! 오오오오오오오 아! 자, 제밥 먹을래? 응? o no. 나 아니 싫어. 그러면 여기다가 물, 어 우유. 그러면 고기? No, 응? no. 생선? n no. no. 햄버거? 응? No 빼기 no. 아무거나 주는 대로 받아 먹어. 아 이만 까다롭네 겁나 진짜. 화가 난 포치탑니까 이거? 뭘? 와그작 너무 귀엽지 않냐 자네 악마의 계약을 하자고 오예 그렇게 최강 콤비 탄생 비록 눈 한쪽도 없고 계란도 한쪽 없지만 포치타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에이 딴딴딴딴 딴딴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그리고 뭐야 방금은 비행기 땅마도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어땅땅땅땅땅땅어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다구 자 각종 악마들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뭐야 방금 노따기 악마였어? 노따기 악마는 처리해야 되는데 완벽하다 와 지금 정산된 금액 보고 그뭐뺨 따고 맞은 표정인데요? 이게 맞아? 돈 주세요 돈 자빚제하고다채했더니 단돈? 5천원 남았네 네. 오 마이 갓뽀치타난 아. 너무 배고파 으응아 아, 시끄러 왜 그래 그게 말이지 내 배가 너무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으이 아빠의 빚 때문에 진짜 내가 빵조각리 하나에다가 어 케찹 야무지게 뿌린 다음에 아 어, 포치 타는 거 나눠 먹고 거기다가 맛있는 만두에다가 게임하는 뭐 여자친구까지 두고 어, 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댄지였습니다. 그때 야쿠자 두목이 찾아오죠. 나랑 갈데가 있다. 다음 미션이야. 이번에는 좀큰 녀석이야. 이 녀석을 잡아줘.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시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든 느낌이 좀 이상하죠? 너 뒤에 싸다구! 그렇습니다 오마이갓 야쿠자 버스는 아, 어, 야쿠자 보선은 그 강력한 힘을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비 악마와 계약을 하고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우 노우 노우 쟁그러워 좀비들한테 자득 둘러싸이고 가, 그대로 가혀버렸어 도망쳐 도망쳐야 돼 아. 아 아이, 전비들이 막을 쫓아와. 이건 아니야. 그렇게 오지게 두들기 맞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텐지와 포치타. 아, 근데 꿈속에서 아 포치타와의 즐거웠던 추억들이 잔뜩 생각이 났나 보네요. 우리 열심히 나무도 썰고 행복했지. 뭐야 뭐 어어 어. 어, 그렇습니다 뽀치타가 본인 목숨을 희생을 해서 덴지를 살려냈어요 예안돼 뽀치타 어.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덴지체이소맨온 싹, 싸다고! 싸다고! 싸다고! 싸다고! 싸다고! 딱딱딱딱! 어, 어, 어. 뭐야? 전 녀석 왜 이렇게 세 야, 싸다고 아니라 그 저기 뭐냐? 전기톱스란 말이야! 그래? 그럼 소원대로. 가자! 이렇게 잔뜩 썰어버리고 난 뒤, 공원에서 마크마 시가 찾아오죠. 어라? 좀비가 아니라 좀비였던 것이네요. <웃음> 어라? 이거 다 너가 한 거니? <웃음> 좋아합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